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스노리터 똑같이 나눠요 고양이가 따끈한 군고구마를 가져왔어요. 우와, 고소한 냄새! 둘이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군고구마 맛있게 먹어. 고마워, 잘 먹을게. 가 쫄깃한 떡을 가져왔어요. 얘들아 떡 먹자. 셋시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알록달록 무지개 떡이네. 정말 맛있겠지. 어디 한입 먹어볼까? 가 고소한 부침개를 가져왔어요. 넷이 사이 좋게 나눠 먹어요. 토끼야 고마워. 도마뱀이 달콤한 주스를 가져왔어요. 달콤한 주스 도착이요. 5시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오렌지 주스 맛있겠다 고마에만 맛있게 먹을게 그래, 많이 먹으렴 얘들아, 어서 먹어 내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 너구리가 커다란 수박을 가져왔어요. 동글동글 수박이 왔습니다. 여섯이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우와! 시원한 수박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수박! <웃음> 맛있게 먹으렴. 어디 한번 먹어볼까? 아주 맛있겠는걸? 얘들아, 어서 먹으렴. 바람쥐가 우도독 알밤을 가져왔어요. 얘들아 우리 알밤 나눠 먹자 어떻게 나눌까요? 알밤을 어떻게 나누지? 너무나 조그만걸 알밤이 너무 작아 음 맛있는 알밤 우리가 나눠 먹기엔 너무 작아. 그래, 너무 작아. 나눌 수가 없겠는걸? 작은 다람쥐야, 이건 내네 거야. 배불리 먹으렴. 다람쥐는 알바밤? 맛있게 먹어 알밤은 다람쥐 거야 와 언제 먹어도 맛있는 알밤 맛있게 먹으렴 다람쥐야 맛있지? 오도고독잘 먹는구나 책, 빨간 사자 똑같이 나눠요. 고양이가 따끈한 군고구마를 가져왔어요. 고소한 냄새! 둘이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군고구마 맛있게 먹어. 고마워. 잘 먹을게. 우리가 쫄깃한 떡을 가져왔어요. 셋이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알록달록 무지개 떡이네. 정말 맛있겠지? 어디 한입 먹어볼까? 토끼가 고소한 부침개를 가져왔어요. 넷이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토끼야, 고마워. 도마뱀이 달콤한 주스를 가져왔어요. 달콤한 주스 도착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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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는 알밤을 좋아해! 맛있게 먹어! 알밤은 다람쥐 거야! 와 언제 먹어도 맛있는 알밤! 맛있게 먹으렴! 다람쥐야, 맛있지? 오도고독 잘 먹는구나.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같이 나눠요. 고양이가 따끈한 군고구마를 가져왔어요. 우와, 고소한 냄새! 둘이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군고구마 맛있게 먹어. 고마워, 잘 먹을게. 우리가 쫄깃한 떡을 가져왔어요. 얘들아, 떡 먹자! 셋이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알록달록 무지개 떡이네. 정말 맛있겠지? 어디 한입 먹어볼까? 기가 고소한 부침개를 가져왔어요. 넷이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토끼야, 고마워. 도마뱀이 달콤한 주스를 가져왔어요. 달콤한 주스 도착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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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빨간 사자 똑같이 나눠요. 고양이가 따끈한 군고구마를 가져왔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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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독오독 잘 먹는구나.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